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강에 이어집니다 요, 요한복음 요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신약 성경 170, 171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기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파미로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몇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 우리가 알기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제가 간단히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 땀을 흘리시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끝내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졸지에 스승을 잃은 베드로는 그 스승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멀찍이 따라가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뜰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여종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안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일종의 들킨 거죠. 그러자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베드로는 점잖게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막 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역시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야 저기 예수의 제자 그가 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를 죽어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의 무관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또 처자도 미련 없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 더욱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그런 그가 어찌 주님을 부인한다. 모른다.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하는 금만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스 숨없이 저주까지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캄캄한 밤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칠억 같은 밤. 새벽 미명단에 닭 울기 전에 가장 가장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깊다고 그러죠. 바로 그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시간상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영적 어둠의 처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시력같은 밤의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때를 성경은 칠흑같은 밤이었다라고 베드로의 기사를 소개하는 구제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함께 나누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을 기록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른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네다섯 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른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책략을 꾸미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론 유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네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털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아니까 다일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평소 그 다윗 왕의 은득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군의 편에 선고해요 그 배신당했으니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괴로운 심정을 10편 41편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저 식구를 인정하면서 바로 다윗이 그 측근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저 말씀을 인정하여 지금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은 가른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가른 유다에 대한 사랑의 곤면이자 경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른 유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시치미를 뚝뗀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고통스러웠었던지 제자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틀어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4강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누군가 나를 판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다윗의 식구를 인용해서 하시고 지금은 또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억제하시지 못한 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론 유다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이킬 것을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가룬 유다는 이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떡한 조각을 떼어 가룬 유다에게 주셨을 때도 가룬 유다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26절을 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큰이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룬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가른 유다의 회계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애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른 유다야, 나를 팔자는 바로 너다. 네 마음속에 그 음모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 감추고 있지 않느냐, 그 음모를. 네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나 불행히도 2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 구절은 회계를 촉구하고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제의를 철저하게 묵살해버림으로 끝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원문의 뜻은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뜻이죠 마침내 주님께서는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다면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가른 유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동료인 가른 유다가 은삼십량의 주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른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고 스승을 사지로 몰아을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도 그토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위선자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스승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사인도 주시면서 또못 알아들으니까 너다 라까지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가른 유다는 꿈쩍도 안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마지막 절구절이참 의미가 있는 것이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어요. 밤이러라 밤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밤이 나왔는데, 유다에게 있어서도 지금 밤이로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때를 밤이었다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캄캄한 밤이었다는 것. 그것은 밤이 지니는 영적 의미 때문인데, 가론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밤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때도 밤이었지만 문제는 주님 그 영혼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아사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합니다 대신 밤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밤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밤의 어둠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긁고 넘어지게 만드는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밤의 어둠이 경계 대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고요 그밤 별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벌판에서 양을 채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 가던 때도 치럭 같은 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사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던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께 1000번째, 곧 1000번의 예배를 드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도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역시 밤중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태풍에 휩싸여서 열을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모두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건 역시 밤이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도 한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 역시 새벽이 되기 전 치력 같은 밤 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미명해 다시 말해 새벽 동이 되기도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새벽이 되기도 전 한밤중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감고 있다고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낮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낮일 수가 없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고라떨어진 자에게는 낮이 밤이듯이 칠흑같은 밤 중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낮이 됩니다 깨어있기를 추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추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밤이 왔어요 가른 유다에게도 밤이 왔어요 네. 그다 같은 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마지막 결말을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이 밤을 묵상하다 보면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다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되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낯선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대단히 힘든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빵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렐루야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커가자 하나님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은 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려에서 목동으로 80이 될 때까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물었어요 그때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광야로나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아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셨을때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들으셨으니 예수님도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믿음이 내가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영혼의 어둠 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삶 속에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려고 하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죠? 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기도도 답답하고 심지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이 될 만큼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상황이 왜 오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아 내게 영혼의 밤이 온 모양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의 밤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어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나봐야 비로소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 자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구나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는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행일되지 않는 죄성이 여전히 있구나 낮과 같을 때는 모릅니다 밤을 지나게 될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정결함을 얻으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때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둠 밤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영혼의 밤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필요하고 밤은 밤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영혼의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저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도 좋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말씀이 어떻게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라.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 심령이 전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기쁜 밤이 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복이 있는 거니까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는 풀려날 그때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와! 아니 영혼의 밤이 올때 정말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라는 아, 너무 제게 또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한번 정도 우리 성령님께 소개한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8세기에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시작됐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성찬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그 핍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전도를 가는데 갑자기 지난 사흘 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계란이나 돌을 던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너무나 편안했던 겁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들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당하는 일도 이제는 사라진 건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왜 갑자기 나에게 핍박이 끊어졌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참 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막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교회는 다 기도를 조용히 하고 기도문 책자나 읽고 있을 때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사내가 어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라고 그곳에 가봤더니 웨슬리 목사인 가라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 웨슬리 목사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을 봐주고 말겠어 그리고는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서 웨슬리 목사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고약한 사내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 웨슬리 목사님을 비켜서 날아갔어요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대기는 그냥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 아니었군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군요 제가 아직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할수 있다면 핍박 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는 자는 밤이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는 어둠이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판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비행사는 칠흑같은 밤중에서도 하늘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혼의 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그 영혼의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어요 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밤이 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둠이 어둠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는 영혼의 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은 밤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은 밤이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베드로와 가른 유다 이제 풀어봅시다 가른 유다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자 그들에게 똑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가른 유다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은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후에 교회 반석이 되었고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나요? 왜 이렇게 결과는 하늘과 땅인가요? 왜 이렇게 달라졌나요? 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다른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단한번 하신 말씀에 불과했지만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하지만 유다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세 번은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두 번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유다 앞에 앉아서 떡을 들고 치니 입에 넣어주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유다 자신은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런 그가 가는 길은 되돌릴 수 없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떠난 유다, 말씀을 듣지 못한 유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유다가 가른 유다입니다 가른 유다의 결말은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 같은 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도 겪을 수가 있고, 치력 같은 어둠의 인생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그 들리고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영혼의 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저 구절은 뭡니까? 오늘은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를 추원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성령, 양심, 환경,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밤이 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음.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제가 앞에 속한 밤이 전혀 가로녀도와 다른 밤을 속였던 그 인물들 바울도 그랬고 다 밤을 겪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밤을 경험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김없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다 할렐루야! 들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서 베드로인가 가로유다인가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가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아멘 그때 예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순서가 축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다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예배한 거예요 그 자에게는 영혼의 밤이 없습니다 그 자에게는 밤이 밤이 아닙니다 그 자기는 어둠이 어둠이 아닌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 경험되어질 때 하는 것 여러분 할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궁금하거든 우리 사랑으로 오세요 기도의 집에 저녁에 예배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예배가 있는 자는 영혼의 어둠의 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어둠맘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회원하실랍니까? 가른 유대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영혼에 촉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하시고, 오, 성령님, 다시 한번더제 길을 열어주세요. 오, 성령님, 다시 한번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 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기는 자예요 예. 밤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어둠이 어둠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새날교회는 이진리에대나 밤이 올지라도 진리에 대낮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가론 유다 같은 밤이 없기를 추원합니다 예.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웨슬리처럼, 밤이 올지라도 진리에 대낮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새날 모든 성도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다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나의 파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은 나를 그속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냐 내가 온소속리라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오주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이 찬송할 때그 뜻하신 그곳에 나있기 원한다고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가 뭐냐 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내 음성이 들리는 자리 그곳에 네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난청지역에 있지 않길축추합니다 저는 영적 사각지대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압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라서 영적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영혼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적용하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웃사이드가 어디입니까?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 내 마음이 내 심령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난청지대에 있는 거예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유다 말씀을 풀어낼 때 밤이 로라 밤이 로라그 영혼이 진짜 지금 밤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는지 점검하고 영혼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 뚫어주어라 여어주어라 오늘 제게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기보다 주여 죄기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이과 가론유다에게 차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렸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냐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직분을 가진 자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리고 있다고 한 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여 어두운 영혼의 밤을 제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어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청 지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웃사이드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사각지대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하서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면 반응하겠나이다. 우리 자리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두손 들고 주여 말씀이 들리는 자로 살도록 우리 주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